B1부터 H1 영역을 글꼴색, 파랑, 굵게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G4셀부터 G14셀까지를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회계에서 기호 없음으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이제 회계를 하는 거랑 심표 스타일 하는 거를 구분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0 이라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회계를 하고 원기호를 그대로 놔두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원기호와 빼기가 나오죠 근데 셀서식에서 원기호 없음을 해주고 확인을 하면 빼기만 나오는 게 회계의 특징입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하면 확인을 누르면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 이상의 자리값을 입력하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계의 특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차트할 때, 차트의 최소값이 0일 때, 차트의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지시사항이 없어도 회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기왕 한 김에 통화하고의 차이점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화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해 주겠습니다. 똑같은 원기호가 붙지만 통화는 원기호가 숫자와 붙어 있고 회계는 셀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숫자와 원기호가 서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미리 지정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양수, 두 번째는 음수, 세 번째는 영, 네 번째는 텍스트라고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 서식에서 저희들이 값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대괄호로 색깔만 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괄호 빨강 대괄호를 치고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첫번째는 양수기 때문에 양수는 빨강이 나옵니다. 그 다음 대괄호 파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는 음수기 때문에 음수는 파랑색이 됩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고 했죠. 0은 노랑을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텍스트는 자홍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하나 복사를 해둘까요? Ctrl-C, 확인, Ctrl-V를 해놓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셀에서 10이라는 양수값을 입력하면 빨강이 됩니다. 마이너스 5라는 음수값을 넣으면 파란색이 됩니다. 0이라는 값을 넣으면 노랑이 됩니다. 좀잘안 보이죠? 그 다음, 텍스트를 적어주면, 자홍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전에 반드시 이 순서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양수, 음수, 영, 텍스트의 순서를 외워주시고, 이제, 배가로는, 색깔도 지정할수 있지만 조건도 지정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지정하는 방법도 배워두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다시 들어가시면 뒤에 지표준이라고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지표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지구천에서 웬만하면 쓰는 표준을 지표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값을 지워주고 요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값이 80 이상이면 숫자를 적을 건데 숫자는 3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표준과 0, 찹 요렇게 3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표준으로 80 이상이면 지표준 뒤에 축하 라는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100이라는 값을 적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뒤에 축하 라는 글자가 붙게 됩니다 근데 50이라는 글자를 적으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50이라는 값만 입력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90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축하 라는 글자가 붙게 되지만 실제로 수식 입력줄에 가면 90으로 나오죠. 실제 입력값은 90이고 셀에 보여지는 값은 90축하로 보여지기만 90축하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 값은 90입니다. 이제 셀 서식에서 앞을 보시면 80 이상이면 지표준에 축하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할 거고 나머지는 전부 지표준이 됩니다. 근데 이 뒤에 다시 크거나 같다 40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찹도 숫자를 표시한다고 했죠. 찹 통과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50을 적어주고 엔터를 치면 통과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80을 적으면 축하가 나오겠죠. 이제 지표준과 샵 0을 정확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숫자 값을 표시할 건데 세 가지 종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숫자를 표시해 볼 건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쓸수 있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표준은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지표준을 가지고 콤마를 찍어서 지표준의 값을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표준, 콤마, 지표준 세 개를 썼죠. 그래도 위의 값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확인을 눌러도 되지를 않죠. 그래서 지표준은 천 단위 구분기호를 쓸수 없습니다. 그 다음 0을 쓰고 싶을 때는 지표준은 그냥 지표준만 적으면 0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인데 0이 표시가 되죠? 확인하면 0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소수점 이하의 자리는 표시를 못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지표준이라고 적어주고, 점, 지표준을 적어도 소수점 자리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준은 0 이외에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샵으로 한번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샵을 넣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생성이 됐죠. 123456789를 해도 정확하게 동작합니다. 이제 0을 표시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샵을 쓰겠습니다. 그럼 보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확인을 누르면 샵은 더하기를 했을 때 더해지지 않는 0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겠죠. 샵, 점, 샵을 해주면 얘는 점만 표시되고 0은 다 표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0을 보겠습니다. 0은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0,000 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잘 나오죠? 그 다음 0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에 0이 제대로 표현이 되죠? 확인. 다시 셀 서식에서도 0.0을 적으면 0.0이 제대로 표시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0에도 단점이 있죠 1 2 3 4 5 6 7 8 9 인데 저희가 만약에 9만 적으면 앞에 의미 없이 적었던 0들이 강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0은 강제로 값을 표시하기 때문에 보기에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샵은 그럴 일이 없죠. 저희가 9만 입력하면 앞에 깔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쓸 때는 이걸 먼저 볼까요? 이 값을 0으로 만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샵 콤마 샵샵0을 씁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0도 제대로 표시하고 앞에 필요 없는 0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형태가 샵 콤마 샵샵0 입니다 이제 백분율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 1을 적었을 때 1에다가 100을 곱해서 1에다 100을 곱하면 100이 되죠. 그 뒤에 퍼센트를 붙이는 게 바로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1에다가 백분율을 해주면 100%가 됩니다. 0.5는 50%가 되는 거죠. 그리고 0.01은 1%가 됩니다. 이제 셀 서식으로 지정할 때는 블럭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백분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설명이 나오죠 백0 0을 곱한 값이 백분율 기호와 함께 나타나게 해줍니다 확인 이제 이 뒤에 소수점을 표현하고 싶으면 샵은 0일 때는 소수점 한자리를 표시하지 않죠. 그래서 강제로 소수점 한자리를 표시하고 싶으면 점 .0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소수자릿수 한자리를 해주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보면 0.0%로 지정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재고율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양수는 백분율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0.0% 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미콜론 음수나 0이면 별로 표시하라고 했죠. 그러면 별, 세미콜론, 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시사항에 없는 모든 값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적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보니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별이라는 글자가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여 주면 별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글자라도 그냥 별이라는 글자로만 표시되도록 바꿔 줍니다. 이제 다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음수나 0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별로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판매량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300 이상이면 빨강, 200 이상이면 파랑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대괄호로 묶어서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300 이상이라고 적어주시고 색깔도 대괄호에 묶어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빨강. 세미콜론을 찍어주시고 대괄호. 200 이상이면 파랑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값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시면 됩니다. 확인.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값 뒤에 개자를 표시하되 값이 0일 경우 0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치표준에서 뒤에 개를 붙여주시면 되죠. 쌍따옴표 개. 쌍따옴표를 안 붙여도 개가 붙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개가 자동으로 붙지만 좋은 습관은 쌍따옴표 개를 해주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앞에서 300 이상일 경우 200 이상일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경우는 200 미만인 경우가 됩니다 200 미만은 0개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마이너스 12도 개 라고 표현이 되죠 이제 여기를 0 적어주면 0개도 되고, 200 미만의 숫자들도 전부 뒤에 개자가 붙는 거죠. 이제 G4셀부터 H14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보호 탭에 보시면 잠금이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소 코드나 판매량까지도 모두 잠금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숨김은 수식을 숨기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 있죠 이 수식을 숨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확인 상단에 검토에서 시트 보호를 클릭합니다. 암호는 설정하지 않고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 상단에 수식이 보이지 않고 값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확인 상단에 수식이 숨겨졌죠 그 다음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나머지 값도 변경이 안 되죠 하지만 수식 입력줄에 수식 혹은 값은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